중력 100, 중력, 200. 중력 400. 100, 중력 400, 중력 16, 3 64, 0 0 1 0 1 6 3 0 1 100,